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예고한 대로 어, 이제부터는 기초부터 그냥 다시 그냥 지금서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하신 국장님이 아주 그것도 얌전하게 그렇게 누가 봐도 딱 그냥 옷만 갈아입고 딱 이렇게 머리만 하면 총장처럼 보이시는 분그 말하는 그 품이나 여러가지가 그러신 분이 어 이게 뭐예요? 랩타임이 뭐고 Q가 뭡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아 진짜 여태껏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냥 그, 그렇게 그 해왔구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제가 최근에 겪어보니까 어 이제는 아주 기초서부터 제대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 10년 하신 국장님들의 지금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 10년, 뭐 8년, 9년 막뭐 이렇게 10년 이렇게 되는 국장님들 어떻게 한 직급에 아무리 직급도전으로 갔다 그래도 무늬만 국장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 그게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0년씩이나 그렇게 국장을 할까요? 국장을 해도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접을 생각을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아자줌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경험해 보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거를 왜냐면 많이 질퍽거려 봤기 때문에 그것도 1 0년이란 세월 동안 질퍽거려 봤기 때문에 딱 돌이 튀는 순간서부터 이게 자세가 틀려, 원래가 자세가 좋으신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오랫동안 국장님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 저 센터 그냥 뭐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는 이제 아닌가 보다, 에터미는 좋은데. 접을 나다가 이거를 접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다 뒤져보고, 책 보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64년 동안 있던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단이에요, 원단. 그러니까 지금 그러신 분들은 이거 접해서 요대로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비비블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비비블이야,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의 언론을 다 막아놨어요. 말을 하는 거를, 우리는 말로 해서 돈을 버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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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스피치가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1분 스피치 하나만 제대로만 적용해서 센터에서 제대로 제가 여태껏 강의한 대로 굿모닝 끝나, 퇴근 후 끝나, 원데이 끝나, 석세스 끝나 그러면 애프터미팅, 본미팅부터 애프터미팅이 더 중요하다. 애프터미팅 할때 1분 스피치, 그 다음에 그 굿모닝을 봤으니까 굿모닝에 오늘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그 부분은 제가 또 새로운 뭔가를 느꼈습니다. 뭐 이런 소감 정도. 그러고 나서 그다 끝나면은 뉴페이스 소개. 뉴페이스 소개 및그 뉴페이스 그 중에 좀 이렇게 느낌바가 있는 분들은 또 소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돼요. 거기에 꼭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이게 볼류거든요. 일본 스피치만 제대로 해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굳이 뭐 이렇게 센터미팅 이렇게 안 하더라도 되는데 그나마 또 하다가 시집부지시지부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비불 리라고 하는 그거 외에 원칙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암암리에 자기네들끼리 뭐비비불리고쩌고 지들끼리 웃으면서 뭐 그래놓고 뒤로 돌아가고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어마어마하게 어기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뭐 그, 그쪽은 그뭐 얼마를 밀어 줬다는데 우리는 그게 없고 뭐그고뭐 그냥 험담들 뭐 뒷담화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막아놨으니까 비비블로 막아놨으니까 그 건지러운 입을 어디로 가겠냐고요 뒤에 가서 전부 다 불평물만을 하죠 여기 대한민국 사회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올바르게 성형이 되겠냐는 얘기죠 소통의 시대에 그걸 갖다더 개방을 못할 망정 끄끄덕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만 모여도 두사람 전번에도한번 얘기했지만, 은두 사람만, 두, 아무리 절친인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3박 4일에 가, 가기로 하자, 뭐, 30년 만에, 아니면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절친하게 지내 오다가도 가다 보면, 아, 같이 하룻밤 자다 보니까 저 친구는 잠자는 거 조금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뭐 하는구나. 고 나름대로 두 사람 간에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을 넘으면 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 같이 못 다니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서로 눈치껏 고치껏 그렇게 되잖아요? 그데 이건 이렇게 집단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우리 네트워크의 성격상 기준이 없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게 5원칙과 5개념입니다 그것도 그 맥락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에도 아 5개념 5개념 그 잣대에 의해서 그 기준화에서 사람들이 선별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엉터리로 그냥 막 아무 때나 그냥 막그 그냥 주책없는 얘기 되고 막이러는 분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릇조정을 해야 되겠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뭔가 아, 그래도 나는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러는구나 그걸 다 스스로 인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조심을 해서 또 이렇게 바꾸든가 그래서 그 원칙과 개념, 오원칙, 오개념 그래서 10개명인데 오늘은 자영사 기초 부분이니까 자영사업과 교육사업에 대한 거를 강론으로 얘기하니까 다좋으시더라고 <웃음> 마이크로는 맨날 그 얘기만 해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는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세마와 관련돼서 뭐냐 여태껏 얘기했던 큐나 30만 pb 하는 거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영사업인데 왜 스폰서가 30만 pb 를 갖다가 달아주고 뭐 가입하자마자 34만 pb 를 갖다가 달아놨더라고 이게 뭐야 얼척이 없는 일들이 지금 그냥 뭐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잖아요. 30만 피비는 사업설 마케팅 브랜 할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반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만 피비나 얘기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다니까요. 최시어크라운 정도 외는 없어요. 전 지금 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 Q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자영사업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시스템이 대단하고 뭐 이쪽고 저쪽고 해도 이건 자영사업임을 그 사람이 어, 인식을 못하면. 시작부터 이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사업가니까는, 그래, 내가 내, 내 점포를 차렸으면은, 그래, 내가 취급한 물건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시를 하거나 써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큐입니다 30만 pb. 금액으로 치면은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거. 그걸 써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양심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안 써본 사람이 남한테 크, 자기가 마치 쓴 것처럼 위에서 30만 p 비 쏴준 것 같고 자기는 칫솔 치약정도쓴거 가지고 크해모이 뭐, 좋아 뭐 앱솔루트가 좋아 이게 순세빡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큐를 갖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듣는 분들 중에 큐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 몇분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 막 쏴주고, 그 놓고, 막 공치사하고, 어, 또 나는 감무해 또, 어, 내, 내돈안 내고,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는 어, 우리 스폰서가 최고야, 뭐 등등등. 거기 그 마수에 걸려서 지금까지도 10년씩이나 국장으로 헤매는 분들도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영사업임을그 개념 다섯 개 중에 자, 교, 푸, 팀, 목 중에서 자영사업이 안 되는 그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Q를 맞추고 Q를 맞추고 또 Q를 달성하고 내가 쓰는 거 내가 하지 남이 사줘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건 내가 써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좌우의 철수 영이한테 Q, Q가 되게끔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Q가 되네. 또 이쪽도 Q가 돼. 그럼 스타트업이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하나 더 내려가서 그 사람의 철수 영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 영향력이 미쳐서 그래서 또 네가 얘기하기만 뭐 하면 내가 가서 또 얘기해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QQQ군단을 나 포함 7, 7군단을 만드는 게 세븐코아입니다. 그게 빌드업이에요. 집에 기둥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는 얘기인데 지붕만 얹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공산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자영사업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처럼 노련한 그래도 오랫동안 했고 이게 아주 정통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음 나와서 Q, 교육도 우리가 그렇게 시키지만 Q, 그 다음에 자기로부터 좌우에 Q, Q 그로부터 좌우에 Q, Q까지 나오는 세부코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은 그거를 성실하게 제대로 개념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제대로 잡고 가야 되겠다. 음 드디어 나의 파트너가 나왔구나. 이러고 이제 그 파트너하고 이제 평생 파트너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들어가요? 자기 오프팀 복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서부터도 교육 시스템은 원래가 교육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서부터 그 큐, 그 다음에 스타트업, 빌드업 그 길을 가르쳐 준거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자영사입니다 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거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그걸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다 교육에 의해서 온 건데 사실은 세븐코아에서 일레븐코아 저에서 마의 국한 깔딱고개 여기서 800만이 고만뒀습니다 800만이 여기에 걸려서 거기는 직급도전이 그들을 왕따를 시켜 갖고 아이고 애타면 좋은데 에휴, 이거는 하는 거라 지 보니까 그리고 아주 결사반대 그리고 지금도 나가서 애트미 욕하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직급 도전 때문에. 그래서 컨스머에서 스마트 스모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은 영원히 놓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애트미가 너무 좋아서 여태까지 심령 국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온 분들은 뭐 지금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안개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구천을 지금 헤매고 있다가 광명을 본게 이겁니다. 제게 아니고 이건 진짜 64년 동안에 있는 그대로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 11, 세븐코아에서 1레분코아 지금 마의 구간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교육, 이제는 자영사업과가 검증이 됐어요. 아, 이 사람 자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부터는 팀워을 맞추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자교 팀, 자교 푸 팀복에서 교, 푸, 그 다음에 복제까지. 인제서부터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이 마의 고개, 깔딱 고개를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마의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그것도 너무나도 신나게. 너무나도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고 세븐 코아까지는 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레븐 코아서부터는 나로부터 내가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내 친구인 철수까지는 돼요. 어, 철수의 누나래? 근데 누나의 친구까지 제가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안 해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세븐코아까지는 자기 스스로도 갈수 있는데 일레븐코아서부터는 조직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 그래, 조직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조직의 힘은 뭐냐? 조직, 팀워이 되기 전에는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교육, 교육 사업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의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때 여기 그 표를 갖다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에 대한 것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이 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만 pb를 갖다 달성하는 것을 q라고 그랬죠. q, 퀄리피케이션. 자, 우리는 오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메에서는, 이 우리는 오토, 오토로 갔다가 저 24레타임, 1년 중에 1 2번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춰야지 오토 판매사 자격을 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를다가 아메에서는 이프레트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 급을 갖다가 이제, 프레트늄 급이라고 그러는데, 프레트늄급할 때, Q1, Q2, Q3, Q4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그래서 12달을 갖다가 그, Q, 퀄리파이. 퀄리파이 자격을 갖다가 특한 사람을 갖다가 예, 그런 분들을 파운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Q1, 파이, Q1, Q2, Q3, Q12 그거를 맞침 그렇게 되신 분들을 갖다가 이제 퀄리파이 뭐파운더스니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오토판매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냥 쭉 가서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오토판매사가 직급은 낮아도 굉장히 높이 쳐주듯이 거기는 퀄리파이라고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오토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아시고 네, 자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그러면그 퀄리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자격이 어떻게 정식 제대로 자격을 갖느냐 자 그러면은 그 나오자마자 30만 피비도 없어 그냥 건너뛰기야 무조건 무조건 저 판매사야 무조건 판매사야 뭐 이런 노래 가차이 아, 그거야 무조건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단에?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간극이 너무 크지. 근데 그 중간에 Q를 한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가고 빌드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뭐냐? 나로부터 Q, 좌우로 QQ 그러면 뭐나 얼마 나오죠? 6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6만원, 5만원, 9천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그, 그, 그게 한번 맞은 거를 갖다가 원티, 1t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6%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큐를, 큐를 한 거를 갖다가 3%라고 합니다. 한 20만 p 비를갖다 자기가 그냥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3% 달성했다고 막 박수 주고 난리도 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면은 1t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거기서는 6%라고 그래요그 다음에 6%, 9%, 뭐 12%, 어 15% 18% 21%가 됐을 때 세일 즈 마스터 거기로 보면 S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아미는 횡으로 벌려 놓은 거고 우리는 두 줄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벌쳐져서 뭐 맨날 나는 똥줄에 섰다고 하는 게그 줄에 안 섰을 땐 똥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차일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는 우리는 제가 처음에 3%핀 6%핀 9%핀이니까 발음도 잘안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꽤나 오래 갖고 다이아몬드까지 되다 보니까 삼 프로핀 뭐육 프로핀 9 프로핀 그거 그냥 완전히 그냥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습관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일 t 이 t 삼티원 타임 투 타임 t 는 타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두번세번네번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원 타임 투 타임 근데 일 타임 이 타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3%핀, 6%핀 하듯이 우리는 1티핀2티핀3티핀4티핀 약자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사람들이 1티 비를 달성하신 분들이 그 다음이 묻지 않아도 그 다음은 뭘 달성하고 싶겠어요? 2티핀을 달성하자 1T핀을 달성하자마자 6만원 한번 받자마자 250만, 250만 피비를 맞춰서 가요? 그게 직급 도전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카드 긁어서 가는 건다 직급 도전이에요 카드는 어느 정도로 긁었을 때 그 배팅에 영역이 안 들어오냐면은, 배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직급도전이라고 얘기하냐면 누차 얘기했지만, 이쪽이 30만인데, 이쪽이 28만이야. 이쪽이 40만이고, 이쪽이 28만인데, 아유, 더 기다려도 안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거기, 거기다가 2만 p 비를 갖다가, 가, 가, 요즘 다 결제수단이 카드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서,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거 안 맞추는 사람은? 그고 정도는, 그거를 카드 썼다, 그거 한게 아닌데, 1t 2t 하다가 그냥 막 그냥 세일즈 마스터 핀은 갔다가 뭐 바꿔라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직급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3t 4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는 그래서 1t 2t 여기 써 있는 대로 3t 그래서 4t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 번에 24만 원을 받는데 두 번을 받으니까는 36만 원이 받지 않습니까 4t 핀으로 가면 은 48만 원을 받아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150만, 150만 돼서 오티가 됐을 때는 60만원을 받죠. 30만, 30만, 두번 받으니까 60만원. 요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세마가 인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인제부터는 150만, 150만, 오티가 됐다. 6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Q하고 1T, 1T, 1T, 1T, 2 t 어떻게 다가또 누가 또해모님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전달 잘해갖고 그쪽에 또 소개가 나와서 이렇게 확, 나와서, 그래서 2t가 됐네? 2t, 그 3t, 2t, 3t, 2t, 3 이게 정상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t 에서한 3수, 4수, 5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는 전달해서 거기서 또 전달한 사람이 또 나오네? 또, 또 누가 소개를 해주네? 그래서 또 그쪽에 이렇게 했네? 그래서 3t. 2t, 3t, 2t, 3t 하다가 또 그러다 보면 그걸, 아우 어, 재미나서 열심히 하네. 하니까 되네. 그러고 해서 했다가 4t, 3t, 4t, 4t서부터 이렇게 있다 보면 세세마가 눈에 보여요. 아이건 그냥 지나가겠네. 갈수 있겠네.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럴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들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그냥, 그냥 그야말로 열심히 뛰는 게 그게 도전입니다. 거기 직급은 빼세요. 직급은 암, 애터미에만 있는 겁니다. 그, 그, 날탕들이, 그, 그 아주 야바꾼들이 그, 자기네들 편하자고 직급 도전이란 그게 마치 시스템인 것처럼 만든 거지. 그 의미가, 됩니다. 도전은 꼭 해야 돼요. 도전,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은 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딴데 가서 놀아야지, 여기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1t, 2t, 3t, 4t 가서, 어, 4t 되니까는, 어이, 또, 40만원씩이나 더 주시는 또 세세마 그거를 느낀 사람이 세세마까지 그거를 받아가면서 세세마에서 한달 두달 이렇게 있다 보면은 6t 7t 가 되고 6t 7t 6t 7t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판매사가 됩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아 올림픽 선수들이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나 그냥 1초 단축할 거야 100미터 달리기 하는데 9초 대를뛰는 사람이 8초 대를 끊는다고 사년 10년을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냥 0.1 초 0.2 초 그거 단축하느라 사년을죽고생활 하고 개고생활 하고 그러고도 되고 안 되고 그딱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메달이 그 근데 물은 무슨 뭐라고 그냥 나오자마자 1, 1t 2t도 한거 한 1t 2t 3t 그것도 몰라 의미도 그러고 나서 그냥 다 판매자야 판매자 12년 동안 그래 왔단 말이죠 그게첫 직급이니까 그래서 그 패단을 줄이고자 그 패단을 갖다가 단계별로 제대로 하자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를 놔준 겁니다. 그게 세세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5t 이후에 6t, 7t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없어요. 왜냐면 세세마까지만 달성을 한번 해보세요. 1t, 2t, 2t, 3t, 3t, 4t. 뭐, 이렇게 해고4티 정도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세세마가 되네? 그때 도전이라고 조금 열심히 이렇게 그냥 했더니, 어, 이게 되는구나. 그때 그 성취가. 그, 그래서 세세마가 딱 되고 나서 한 달, 두 달, 한, 뭐, 1레프타임, 2레타임몇번 이렇게 걷다 보니까, 오? 어? 그 멀게만 보이던 세미, 아, 세일즈 마스터가 보이네가 됩니다. 거기 가면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아,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큐 그리고 그렇게 딱딱딱딱 스타트업 빌드업 해서 이렇게까지 1t, 2t, 2t, 3t, 뭐포 t 뭐 포틴, 이렇게 네번 다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단계 제가 지금 여태껏 루차 강조해왔던 요거대로 갔는데 세세마가 안 되거나 세세마가 돼서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세일즈마스터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 거짓말 쳤어. 그렇다면 그분 저한테 항의하세요. 항의하거나뭐 물어 달라 하면 제가 물어 줄게요 100% 보상 판매 보상 해드릴게 그 정도로 보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거를 놔두고 왜 거기에 현혹 돼 가지고 그때 거기에는 그 사람도 꼬시는 그 사람도 잘못됐지만그 넘어가는 그 사람도 헛된 욕망이에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냥 어른이 그냥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도전시키는 거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걸음마도 못하는 애기를 갖다가 그냥 가갖고다 분질러 놓고 그냥 다 자폭하게 만들고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나와도 사회에서 아무리 유능한 뭐 온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서는 햇병아리입니다. 그분도 이 룰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룰대로 가야지만이 누구도 왜 이게 복제사업이거든 자기가 1t, 2t, q, 1t, 2t, 2t, 3t, 뭐 3t, 4t, 5t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아 이렇게 되니까 됐었구나 몇 년을 헤맸던 일인데 이렇게 해서 개념껏 이렇게 원칙껏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에 가면서 온갖 느꼈던 그 뜨끈뜨끈한 감정 또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그냥 파트너들한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전달이 되고 그들도 그거를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복제가 되는 게 성공의 복제입니다 그렇게 건너뛰기로 그냥 왕창 질러서 가는 게 복제가 되다 보니까 하등에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5년 1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 구간 이제 12년 동안 여태껏 그랬던거자 오늘 이 강의 듣고 난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 Q 좋아 Q S 스타트업 빌드이 이건 행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요 표에서 그래 1T, 2T, 1T, 2T가 QSB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QSB는 가로로 표현해 놨고 요 랩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 표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걸 하는 실질적인 기간별 그 기간별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봅니까 q 가 되고 난 다음에 1 t 가 됐네 그러면 2t 가 되고 싶죠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2t 지 1t 달성한 사람이 갑자기 5 t 야 그러고 하는 사람 어우 대단한 사람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탈락 하거든요 왜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고담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지. 두 계단 올라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바로 다섯 계단, 여섯 계단을 갔다가 한 걸음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작용만 나요. 그리고 그건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제가 되게끔 천천히 가면서 그게 자기가 직접 본 보이고 가는 걸 갖다가 파트너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뭐 복제가 어떠니 이런 얘기 할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제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알 시칭. 말수가 별로 없는 분들은 내가 본보이기만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줄줄이 사탕 그렇게 돼요. 줄줄이 사탕 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그냥 자동 복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본만 원칙에 의해서만 그렇게 제대로만 지켜갔으면 은 복제까지도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건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아주 야박웃 같은 사람들한테 잘못 그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카드를 질러서 가는 거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덜 긁었네 많이 긁었네 차이지 나는 그래도 한방에 갔네 나는 한 10개월 끌다가 갔네 그거의 차일 뿐이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밑이 복제가 됩니까 그게? 복제가 돼도 그게 올바른 복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5년을 했네, 10년을 했는데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생소한 얘기 같지만 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 좌우 30만 하면 1T, 그래 2T, 3T 그거 모를 뿐 어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아메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6%, 9%, 그래서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해갖고 걔네들 그거에 맞춰서 그 표는 마케팅 플랜 끝까지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고정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게 지금 우리 1t, 요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 2t. 내가 지금 요번에 3t거든. 자네들 덕택에 자네들이 1t, 1t 하니까 내가 3t가 됐어. 그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목표가 바로 눈에 보이고 아, 그다음 나의 목표는 뭐다? 굳이 당신 고담 목표는 뭐야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표만 딱 보면 아 고담 내 목표는 뭐구나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새로 나온 사람이 한두 달 이렇게 짱 보다가 뭐 이러다가 뭐 위에서 또한 사람이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뭐뭐 뭐 우리 요번에 가는데 그냥 그때 가셔야 됩니다 아 영광스럽게도 간택 되셨습니다 뭐 이따 소리 했었고 판매사는 가봐야 가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해내는 사업입니다. 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 네트워크를 갖다가 네트워크 사업은 해내는 사업입니다. 이런 아주 그저 진짜 결단 부분에서 해내는 사업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용어는 거의 안 쓰는데 그냥 거기서 주소 들은 얘기 가지고 잘도 붙여요. 해내는 겁니다. 무슨 해내는 겁니다. 카드를 긁어대라는 얘기지. 안 되면 또 이제 썰렁해지고 그 다음 두번세번 번 해도 그런 기미가 안 되면 완전 왕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표에 있는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도 가지런하고 여러분이 파트너가 와도 이책 그대로 하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QSB 이쪽은 1T, 2T, 3T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네번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파트너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아주 거의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만 해서 그거를 복제시키면은 찬찬히가 더라도 어느 네트워크는 이러다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 짜임새가 예, 빌드업 단계를 지나서 c s m 11코어 11코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가 17코아거든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팀워크막기 시작하고, 아, 복제 사업이 이런 거구나. 아, 개념대로 해야 되는 게 이거고, 원칙대로 하니까는 틀림없이 복제가 되네. 몇명안 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예, 네, 그다음서부터 그거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너무나도 많이 그거를 경영해 왔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표현하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요거에 반복, 반복입니다. 쉬우니까 듣고, 듣고 그냥, 응, 잘 들었어. 그래. 이거가 아니고요. 지켜야 돼 이렇게. 요 대로 하셔야 돼요. 가장 진리, 원리, 원칙에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얘기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빠른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뭘 이렇게 상하게 얘기하냐는데 요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